테니스 배우시나 봐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옷은 제가 더 프로 같은데. 공을 선.. 선.. 응. 그 상계하게 주는 사람 이 어디 있어요? 아, 아 그래. 이 맞아. 테니스를 쳐. 그렇지, 그렇지. 주여 씨. 저시합 나가고 할락하면 좀더 높은 공을 잘 쳐야지 포인트도 낼수 있어요. 알겠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시합 중에, 경기 중에, 이 높은 부분을 못 치니까, 게임이 빨리 끝나질 않아요. 괜히, 엄청 내가 랠리 해가지고, 찬스 볼을 받았는데도, 이걸 못 쳐버리니까, 랠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아,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코치님 오늘 이 배운 게, 오늘 주유 씨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네네. 아, 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코치님 다음에도 계속 좋은 것좀 알려주세요. 네. 귀여워. 연습해야지, 연습. 하나, 둘, 셋. 스윙은 잘 되는데. 공만 하면. 하나, 둘, 셋. 저 아저씨만큼은 쳐야 되는데. 잘 치네. 좀 하네. 찬호 씨, 저 화장실 갔다가 5분 뒤에 수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줘 드릴게요. 네, 네. 이제 테니스 배우시나봐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옷은 제가 더 프로 같은데. 공을 선선그한개 네.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어떻게 줬죠? 아, 공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네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삽으로 쳐다놔야되그뭐뭐 뭐, 농사지어요. 예? 네, 네? 농사지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우리는 생니 10년도 쳤기 때문에 공주 한만 봐도 다 알아요. 10년이나 치셨어요? 레슨 10년 받아야 돼요? 어십년 정도 초도 눈감 못치는 사람도 저도록 합니다. 2년이 년이면 될것 같은데. 아이 사람 이거. 네저좀 잘해가지고. 천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웃음> 아니 제가. 아, 우리 우리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저요? 네. 박찬호요. 아 우리 찬호 씨 같이 그런 네. 테니들이 네. 천지 모르는 태니들이 많아요. <웃음> 네 이렇게 달려들었다가 네. 네? 한3 개월 하고 그만두는 선 그만두는. 동의들 많죠. 테니들. 뭐하니까또 건대처럼 어, 어, 어, 또, 또 모르는 어. 사람 붙잡고 또그 연설하고 아, 있죠, 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요. 우리 찬호 씨공 주는 거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네. 아, 아이고, 저는 어, 테니스 매라야 되는데. 한번 봐주고 그래. 먼저 가보겠습니다 테니스 매라야 되는데. 아이고, 거짓님 어, 거기 난데